어지 진짜... 여러분들... 저희는... 폭염경보 지금 홍천에 폭염경보 떴거든요? 근데 지금... 남자둘이서 지금 계곡 소풍가고 있어요 폭염경보에 지금 네... 형님 지금 온전하고 계시고 이대로 있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 그니까요 어. 어. 그러니까, 아, 그니까 아우... 열심히 좀 가고 있습니다 예. 가서 간단하게 한끼 하고 오죠 네 예. 그렇죠 <웃음> 시원한 데 가서 네 예, 시원한 데 <웃음> 가서 여러분들 밥한기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야 음. 죽이네 yeah, 오둘다 들어가면 물업기가 좀 이낙지 않아? 와아아좀 뚫어가지고 음, 어. 아니 절자 숱이 많았을 것 같아 이야 여러분들 yeah. <웃음> 이야죽이하오 기가 막힌데? 기하자 아.. 기가 막힌다 선생님 야, 야. 폭염 경보하고 여기하고는 다른 세상이니 그러니까 와.. 진짜 시원하나? 굳이 폭염 경보에이거 <웃음> <웃음> <이런, 웃음> 계곡을 가자고 하시니까 아.. 왜 그럴까 했는데 이유가 있죠? 막상 우리가 기가 막힌와자 우리가 오늘 준비한 거는 그냥 간단한 거, 걸, 간단한 거 집에서 네, 저희 어머니 그냥 집밥, 반찬들 이게 뭐? 아, 간단하게 아, 여기서는 여러분들 계곡에서는 취사하시면 안됩니다 어디를 가시더라도 불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도시락 따서 간단하게 그렇죠. 자 일단 자.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비주얼적으로는 이렇게 좀 합법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실 어, 얼굴이 합법적이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항상 뭐 불법 저지르고 다니거나 아니면 죄짓고 다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준법 정신에 입각해서 이렇게 취사가 안 되는 곳에서요. 그럼요. 법을 그럼? 준수하면서 이렇게 즐기다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먹은 자리는 항상 깨끗하게. 그렇죠. 자, 일단 밥, 여러분들. 아, 괜찮아. 아, 이거 제가. 자, 밥 넣어주고. 자, 요 오이소백이 하고, 오. 여기까지 이렇게 담아주셨네. 오이소백이랑, 아, 아이고. 자, 여러분들, 그냥 집에서 막뭐 특별하거나 화려하지 않아요? 집에서 이렇게 간편하게. 자, 이게 열무김치하고, 열무김치하고 오이소백이. 다 넣으면 잘라나? 조금, 조금 넣어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특별하지 않다고 해도, 이 벌써 이 장소가 특별하고, 네. 그러니까 함께 여기... 먹는 사람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잠깐 와, 형님이 이런 거안 좋아하시잖아요, 별로? 아유, <웃음> <웃음> 이게 약간 조금. <웃음> 고기 없으니까. <웃음> 메뉴가 좀 그런데. 아 어, 저는 너무 좋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박사님한테 오늘 뭘 먹고 싶냐 이랬더니. 소소한 거. 이런 거를 좀 음,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알짜고 너무 맛있네. 일단 이 정도 넣고 비벼볼까요? 고추장도 있고. 응? 네? 도 있고. 고추장에 미리 참기름을 넣어주셨다. 와. 어머니센스도 네. 하고 네. 참기름 미리 넣어주세요 <웃음> 자, 자 여기 고추장 참기름. 크고 뭐, 뭐든지 응.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안 되는 거든요 응. 짜면은 안 되니까 추가로 탄탄 아. 자, 그리고 여기서 와, 활용 점점 아, 계란후라이 <웃음> 계란후라이또 <웃음> 와, 우리 엄마 센스 오지시네 응. 아이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야두 개! <웃음> 싸우지 말라고, 계란 후라이 들려 넣어주셨네요. 산적 스타일로. 썩썩 비비는이 비비는 소리가 참, 참 많은데, 여기 우리 동네에서는 썩썩 비빈다 그래요. 썩썩. 좋다. 확실한 아, 거예요. 형님. 아, 몰라요. <웃음> 아니, <웃음> 형님, 우리. 야, 형님, 대개에서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 갑자기 약간 소심해지는데. <웃음> 아, 이렇게 훅훅 들어오면은. <웃음> 야, 아 계란 후이도 반숙으로 딱있고 자, 자. 여러 우리 맛이 또 비벼졌는데, 만나게 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자, 육식이가, 침밥이 네, 같이 바람을 좀피겠습니다 이야, 먼저 한 숟갈. 같이, 같이, 아, 퍼가지고, 아 그래, 그래, 짠. 아니, 좋아요. 아니, 간을 잘 맞췄네. 아, 좋아. 요아 아, 좋아. 아, 아왜더아 아, 좋아. 아, 는지 아, 좋아. 너무 과해도 짜니까 야. 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자연의 소리. 자연경관. 맛있는 밥. 아. 밥 좋은 사람 여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결좀아쉽기는 음. 합니다. 다시 음. 아, 찾아봐요. 선녀가 있을 테니까. 음, 여기를 선녀탕이라고 한다면서요? 네. 진짜 선녀들이 목욕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좋단 여탄. 음. 그래도그럼 옷이 없어. 어 가급이 뭐 한한번짜 가지고 짜고. 아. 통했죠? 응. 네. 통했죠? 예. 네. 안전으로 같이 가지고 꿀겠니한 강원도. 응. 이게 전부 다. 농사를 직접 지은 거예요. 열무, 가 네, 배추, 그리고 오이까지. 그냥. 응. 보통 우리가 사서 먹는 것도 다 농사는 짓는 거 아닌가요? 아, 진짜. 나 형님 직접? 응. 형님 진짜 힘들다. 아, 우리 엄마가. 응. 아, 우리 응. 엄마. <웃음> <웃음> 아, 너무 맛있다. 확실히 모든 음식은 맛있게 먹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 야 이게 가장 중요한데. 예, 사내 진미를 먹더라도 회사 부장입니다 아. 불편한 사람과 이렇게 먹는다. 아.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과, 예를 들어서 썸 타는 여행 또는 남정내랑, 깡냉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저는 아, 응. 연히요깡냉이만 먹어도 맛있으면 그런 상황이 있고 아, 너무 좋은데? 제가 또 이... 사람들이 의아할텐데 채식도 좋아하고든요 채소 이런거 좋아하거든요 저도 허기부터 계속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웃음> 사실, 채소 같은 용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아, 코끼리가 왜 살이 찼다는 게 <웃음> 이해가 됩니다 저는 고기를 먹는 치지만, 와, 작사님은 저는 채소 없으면 고기도 잘못 먹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고기를 한번 먹으면 항상! 아 채소를 먹어보죠. 어, 다 드셨어요? 네, 다 먹습니다. 었썩 뭐 땡기지가. 약간 아, 좀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맛있게 먹었어요 아니 이걸 이런걸 왜야이푸시나는 요런 음식을 왜야 아니 진짜 어부로 못 먹는데 맛있게 한번잘 먹어봤습니다. 아우. 아우, 잘 먹었습니다. 아 자, 우리 먹고 이제 좀, 수화 좀 시키고, 물에 한번더 들어가 봐야죠. 면좀 네. 감아 봐야죠. 아. 우리 도 형님 또 어머님, 요, 아, 반찬이라 그래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입수 영상 음. 마무리를 한번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 어, 저희가 이제 밥 먹은 지한 시간이 지났어요. 여름철 물놀이 하실 때는 항상 그 식사 막 하시고 물에 들어가시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좀 소화를 시키시고 좀 물에 좀 들어가는 걸좀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야, 이거물 너무 차가운데? 이거? 형, 물 이거 너무 차가운데? 어? 야, 야, 야, 어? 에이, 기 시원하 들어가야지, 들어가야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야 야! 후! 후! 야, 여기 있다! <웃음> 진짜? 있다, 여기. 와, 네. 이 이만큼 와요. 후! 와, 작가님이 장신이신데. 와, 크기 큰데. 와! 에이! 후! 아니, 아 안쪽까지 안들어오니가 <웃음> <웃음> 에이, 괜찮아요, 진짜, 진짜. 오, 야! 오! 오, 비싸, 여기! 아, 위험합니다, 여기, 형님. 애들은 얘들 안 되겠네. 애들은 안 됩니다. 이거 들어간 거 봐도 나쁘지 않겠는데? 여러저승생지형좀 했거든요? 오, <웃음> 어, 여러분들, 여기 진짜 깊고요. 오, 깊다! 오, 차고! 오, 차고! 자, 갑니다, 아. 여러분들. 저도. 아. 아유. 아유. 아유. 자, 뭔가 뭐, 구울을 외쳐야 되는데? 와, 공이다공이다꿈이이다이다이다 꿈이다! 꿈이다! 꿈이다! 꿈이다! 꿈이다! 꿈다이다이다 꿈이다! 꿈이다! 꿈이다! 꿈이이험 꿈이다! 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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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차원님들. 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훈아 형님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들어가겠니다 빨리 나가 빨리 가 빨리 들가 빨리 오, 쉬워! 와, 전체가 뭐처럼.